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가장 용감 대담한 K-시타 1위 선정 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K-시타 1위에 선정됐다. 최근 미국 연예 매체 올 K-POP, 엘크팝은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K-시타 10인을 주목해 보도했다. 이중 가장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이름을 올리며 모태 강심장의 면모를 자랑했다. 매체는 정국이 수천 피트 상공에서 그네를 거꾸로 타며 겁이 없는 면모를 입증했다고 게재하며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케이시타 1위로 지목했다. 매체는 정국이 2020년 방영된 방탄소년단의 본보야지 시즌 4 뉴질랜드 편에서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그네라 불리는 네비스 소잉, 네비스 소잉, 을탄 1화를 소개했다. 정국은 네비스 스윙의 수식어가 무색하게 얼굴 색 하나 변화 없이 해맑게 순키스까지 날리며 160m 상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짜릿함을 즐겼다. 특히 정국은 네비스 스윙의 거꾸로 매달려 시속 125km의 속도로 곡선을 그리며 활강하는 수리과농 앞에 펼쳐진 자연 경관에 벅찬 듯 회모하는 모습으로 놀라움과 감탄을 안겼다. 앞서 정국은 2015년 달려라 방탄 실미도 특집편에서 높이 63m 번지 점프를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뛰어내리는 대담하고 화끈한 모습으로 팬들을 한 차례 놀라게 한바 있다. 또 고나미도 놀이기구, 세로글라이딩 등도 공포심 따윈 전혀 없이 재미와 매력에 푹 빠져 즐기는 정국의 상남자 같은 모습들도 방송에서 그려지기도 해 팬들을 설레게 했다. 강심장을 가진 상남자의 매력을 지닌 정국이지만, 그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전해졌다. 전국은 방송에서 현실적인 것을 무서워한다라며 전자렌지, 엘리베이터폭죽 풍선 등을 무서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 이어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k 시 탈론인 가세분의 유기염, 가세분의 진영, 매드타운의 좋다, 아스트로문빈, 지창욱, 박서준 등이 올랐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